그래서 문화적인 거를 많이 융합을 시켜서 이제 아시아권 문화 있잖아요. 그거를 발전했는데, 지금 이제 그보시다이어 보실... 아 아, 뭐, 뭐, 어, 어, 뭐